나도 지금 내 얼굴을 가까이서 처음 봤어 나 지금 거울 안 보고 입술도 거의 한 3시간 전에 바른 입술 그대로인데 아 오늘 약간 메이크업 좀 약간 오렌지빛? 맞아 나그 가을여자 그런 느낌이어서 볼터치도 분홍색으로 안 하고 살짝 그 주황색으로 하고 예리해 엄청 예리해 들켰네 사실, 여기 속눈썹도 붙였는데, 연습할 때 너무 거충장스러울까봐 뗐어요.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면 거의 생눈이에요? 화장이 없어. 제가 여기 속을 안 채우거든요, 아예. 아이라 속을 안 채워서, 그냥 없어요. 그리고 화장을 이렇게 하면은, 여기 섀도우 이렇게 있잖아요. 제가 이렇게 하면은, 화장이 사라지는 마법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하면은 색이 있는데, 그냥 색이 없어져요 눈두덩이에 살이 많나봐요 <웃음> 이렇게 하는 거랑 이렇게 한 거랑 색이 없어져 <웃음> 아무리 침해도 없어져요 <웃음> 신기하지? 신기하지? 그래서 맨날 선생님이 열심히 이렇게 막 칠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눈을 이렇게 뜨면은 사라짐 <웃음> 아... 어? 코에 손 베일 것 같다고? 음.. 해볼게요 사실 코에 손안 닿았어요 메이크업 벗겨질까봐요 <웃음> <웃음> 어, 유주 언니 아직도 먹어요? 네. 여기, 어, 여있다요 어, 아! <웃음> 무엇이든 물어보 무엇이든 물어보살, 재밌어. 두둥 탁! 맞나? 응. 중간, 중간에 나오는 거. 나는 빰빰인데. 빰빰. 빰빰. 너무 잘생겼다고? 그치? 좀 하는 잘생김하지? 어떻게 하면 잘생겨볼 수 있을까? 오늘 도 잘생긴 느낌이에요 근데 뭐 어떻게 잘생겨볼 수 있을까? 잘생긴 느낌이 꼭 어떻게 안나오는데 눈썹 보이면 잘생겨보인다고? 눈썹 보이면 다고 이렇게 해? 서저 살짝, 저 원래 살짝, 살짝 쉴 때는, 원래 그냥 쉴 때는 이러고 다녀요. 앞머리 이렇게 다 넘기고, 이러고 다녀요. 그냥 편하더라고요. 말릴 때도 그냥 이렇게 해아 이렇게 말리면은, 앞머리가 이렇게, 이렇게 넘겨집니다. 오늘 아주 립제품이 뭐냐고 물어보는분들이 되게 많네 그럼 내가 한번 파우치에 갔다올게요 왼발이에요. <웃음> 양말은 편식 <표정> 양말이에요. 제가 <웃음> 양말을 까먹고 깎고 와가지고 양말을 샀습니다. 이게... 이게 디올 888, 888입니다. 어, 뭐 있나? 디올 진짜 이뻐요 이거 진짜 어? 어 뭔가 유주가 아까 연습실 울컥한다 했었나? 응? 너 아까 연습 실 마지막이라고 할때 네. 우리 얼마나 했는데? 우리 얼마나 했지 이연습실? 핑거티 때부터 아 <웃음> 진짜 오래 하긴 했구나 핑거티. 2년 됐나, 3년 됐나? 아, 귀엽다. 이거 응, 응... 응... 응... 2년, 3년... 어디서도 말이 좀 다른데? <웃음> 2년? 맞아 핑거팁 준비할 때이 연습실로 넘어왔었는데 하고 싶은데 언제야 될지도 감도 안 오고 그냥 이 머리가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염색은 너무 하고 싶은데 할 타이밍은 없고 그냥 일상생활에도 하기에는 머리 끼로 너무 상할 것 같고 빈구 남발 외도봄이었던 머리 말하는 건가? 흠. 맞아 감기 유행이라면서요. 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. 거의 감기를 한달 동안 달고 산것 같아요. 이제 처음에는 목이 엄청 아프다가 갑자기 한 4일쯤 되니까 코로 넘어가는 거야. 목안 아프고 그래서 콧물 엄청 나고 막 열나고 그렇게 하다가 약을 먹어도 민기를 맞아도 감기가 안 낫는거지 그래서 너무 막 노래 부르는 것도 힘겨워서 병원을 갔더니 아직도 열이 있는 상태라고 난 그냥 거의 한달 정도를 열일시 돌아다녔어요 그냥 몸에, 몸이 그렇게 좀 뜨거운 편이 아니고 추위를 잘 느끼는 몸인데 그냥 있어도 덥고 세수하고 얼굴 봐도 여기가 빨개져있고 그냥 계속 더워서 그냥 아 내가 되게 더운 체질로 바뀌었나 보다 했는데 그냥 아직 계속 계속 열이 37, 38에서 머물러 있던가 계속 그래가지고 다시 림결맞고 지금은 감기 다 나았어요 근데 저번주까지만 해도 힘겨웠어요 모든 게다 힘겨웠어요 노래 부르듯이막이렇막 이렇게 되고 덥고 그랬어요. 근데 여러분들 감기 걸리면은 진짜 빨리 병원 가서 약 처방받고 먹어야 돼요. 다들 감기 걸리면 안 돼. 너무 오래가, 오래가 이번 거. 너무 놀랬다니까? 나는 목만 아팠는데 갑자기 목이 안 아프고 코로 올라가고. 아, 주름 장난 아니었어요.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하고 이제 마지막. 지금으로 마지막 때 언제였냐? 펩시콘서트 때 목소리... <웃음> 목소리 장난이었잖아. 노래 부를 때도 계속... 하... 하... 여기는... 그... 그... 발성에서 열심히 불렀었습니다. 아니야, 난 이제 안 아프니까 버디가 아프면 안 돼. 자, 다들 댓글에 이제... 나는 아프지 말자. 네, 적어보세요. 자, 나는 아프지 말자 시작! 시작? 난 괜찮으니까 난 걱정 안 해도 돼. 난다 나았어. 오오와 우와 우와 이 진짜 한페이지를꽉 와. 완전 와 대박 와 대박. 아니야 난 괜찮다니까. 나는 아프지 말다 자 저거 와 대박 다들 적고 있어. 그래. 그럴까? 한번 캡처할게 내가, 아, 그, 아무것도 쓰지 말고, 그것만, 그것만 써야돼? 하나, 아니, 아니야. 아직 아니야. 아무것도 쓰지 마. 이거 난, 그것만 써봐. 하나, 둘, 셋! 아니야. 중간에 오게트리가 몇 명씩 있어? 아니야. 중간에, 중간에 있어? 했다 아, 내가 안 이쁘게 났어. 다시 할 거야. 잘 찍은 거 같아. 잘 찍은 것 같아. 어, 다, 아니요, 다들, 다들 이제 그만해 돼요. 다들 이제 안, 안 아플 거예요. 아제요 <웃음> 아까 필터를 보러다가 이게 지금 필터 없는 걸 했잖아요. 너무 웃기더라고. <웃음> 제 입술 어디게요? 음! 어, 여 느낌 있다. 너무 웃기잖아. <웃음> 어, 이거 약간 살짝 갈발리는데 토가 많은데? 없는 게 제일 나아요. 이게 없는 거예요. 조명 이 조명이 주황색이어서 그래요. 여름 다 지났는데, 여름 놀이하기. 응! 음. 애용을귀 꽂아줘야지. 약간 진짜, 진짜 같다. 어떻게 이렇게 착 붙어 있지? 모든 건다 입을 벌려야 되는군. 이것도 이빨리래요. 벌려볼게요. 어. 어? 좀 재밌는데. 랄랄라. 재밌는 거 찾기. <웃음> 소리 없나? 응성이는 <우성> <웃음> 맞아 입을 벌려 보세요. 여기 나와, <웃음> 너와입 벌린 아, 맞아 입 벌리면 이렇게 되지. 그럼 결 데? 어디를 본 나이 눈빛 이건 눈을 깜빡여 보세요. <웃음> 아, 혼자서 진짜 잘 논다. 저연스실 아니에요, 여러분. <웃음> 저지 다른 나라 왔어요. 야, 뭐해? 아들, 아들 왔을 때. 내딴거 해줄게. 너, 너 어떤 어떤 유유 해보고 싶어? 저요? 섹시한 거야. 그런 거 없어. 가. 아, 없어. 좀 재미난 거 아무거나. 이걸 볼래? 야, 입 벌려봐. 우와! 이거 뭐야? <웃음> 바디 찍혀보고 있다. 왜나안 돼? 나집좀 싫어해야 돼. 너나안 봐? 하나, 둘, 셋. 어? 잠깐만. 하나, 둘, 셋. 너 아까 듣잖아. 나는. 왜나안 돼? 야, <웃음> 너됐잖아 아, 입을 벌려야 돼. 하나, 둘. 시나, 아, 이거다. 아니어서 렌즈 안 끼고 필터를 꼈어요. <웃음> 야, 이것도 있어. 뭐야 이거? 귀엽다. 아 해봐. 아, 아 뭐야? 아 우리 유주 씨를 위해서 오늘 방송국에서 어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제가 깜짝 출연을 했는데요 오늘 여기가 네 제연실 마지막 날 상당히 슬퍼요 입을 벌려 보세요 어 뭐야 아아아 예린 씨 부에 나 뭐냐 마주 잘 하시고요 저는 또제 볼일을 보러 좀 가야 돼 가지고 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. 나랑 같이 가자. 매일 밀고 치우는데 해서 나 지금 아, 예상 시간 넘었어. 나 2분 있다가 읽을게. 그래, 그럼 마무리한 김에 아, 한 네. 2분 동안 열심히 마무리해 봐요. 알겠어요. 이거 지금 내일되겠너 내일 점심에 요차신 있으면. 그러면은 지금 야! 진짜 있어? 어. 진짜로? 지금 옛날 건 같다 난 앞지랑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옆에서 힘들어하네요.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, 여러분. 다음에 또찾아뵈요 제가 셀카는 틈날 때마다 열심히 찍고 있는데 그 틈이 안 나는 게 문제지만, 음, 노력할게요. 요즘 진짜 옆에서 괴로워하고 있어요. 알겠어요. 방송 끝날 때엠빠 할게요. 이제 이제 아직이야. 옘바. 아직이야. 육빠. 야 너도 그때 와서 해너나연빨테 옆에서 유빨해나 무슨 말짐알야 이제 얼마 안 남았어 허디 이이 많아요 평소에 짐을 <웃음> 갖고 갔으면 됐잖아요 <웃음> 아니 신발을 가져오면서 까먹어가지고 자 얼마 안 남았어? 옘빠육빠 안녕 안녕